귤화위지, 귤라무 귤, 변화 알화, 될위 탱자지. 귤이 변하여 탱자가 되듯이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성질도 변함을 뜻한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제상 안자가 초나라에 도착하려 했다. 초나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녀는 제나라의 달변가인데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 나는 그를 모욕하려고 하오. 어떤 방법이 있겠소. 주위에 있던 자가 말했다. 그가 이곳으로 오면 신이 한 사람을 결박하여 왕 앞으로 데려오기를 청합니다. 초왕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오? 제 나라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했소? 도적질을 했습니다. 초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잠시 후 안자가 도착해 초왕은 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주연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관리가 한 사람을 포박하여 데려왔다. 초왕이 말했다. 결박당한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제나라 사람인데 도적질을 했습니다. 초왕은 안자를 보고 말했다. 제나라 사람은 도적질을 잘하는군. 그러자 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귤이 회남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잎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과실의 맛은 다릅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중 제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적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오. 과인이 오히려 부끄럽소. 제나라 출신의 죄수를 안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자의 명성을 눌러보려던 초왕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다.